오늘 약간 날씨가 약간 이럴 때는 더잘 막히는 것 같아 음. 비 오거나 집 가고 싶어서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시 집에 가고 싶다고? <웃음> 다, 다 <웃음> 퇴근하다 느고 싶어서 언능 그, 음. 집에 가려고 그죠? 어, 날씨도 안 좋은데 그니까 놀러 맞아, 맞아. 어디 빠지지도 않고 음. 집에나 가자 아집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, 맥주 하나 사가지고 야식 시켜 게임하고 만책 읽고 영화 보고 그, 그거는 직장이라니보다는 <웃음> 인간 호문 <혼수기>. 속에 <웃음> <웃음> 퇴근 그 라이프잖아요 <웃음> <웃음> 퇴근 라이프 아니면 다들 그럼 퇴근하고 나서 만화 보고 게임하고 다 해요? 다른 분들도 어, 퇴근하고 나서 넷플릭스를 켜서 어. 한 30분 동안 뭐 볼지 고민하다가 하나 틀었다가 5분만에 다시 빠져나오고 그렇지. 다시 또 다른 작품 고른데 30분 동안 르다가나 어, 어. 지금 몇 시간 잘수 있지? 시간 계산 한번 하고 그러다가 잠드는 거죠 어 리얼하다 한 편도 못 보고 맞아 아, 진짜? <웃음> 그렇게 잠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롤한판하게 낫겠다고 <웃음> 그니까 <웃음> 그건 뭐 결과라도 있지 그니까 시작과 끝이라도 있지 아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 맨날 정서 남자 하는 있지? 말이 니네동생어 어쩔 수준이 딱 맞노 이렇게 다섯 음, 살 차이니까 정서님의 <웃음> 동생도 서른 살알되겠다 누가요? 몇살 된다고요? 좀 있으면요? 뭐? 없죠? 어, 어쩜... 깜빡... 저 서른 한 살인데요? 아니, 어. 눈, 눈 깜빡하면 금방 서른 된다고 선생님 저요, 저 <웃음> 제가 <웃음> 아, 눈 깜빡하면 서른 되는데요? 아, 맞다 어. <웃음> 언제서... 우리 저희 서른 살 되기 전에 스물아홉 살 어디 저기 여행 가야 돼. 아, 나... 뭐 어디 <웃음> 스케줄... 묶어놓을까요? <웃음> 스케줄 재리고 가서 뭐 묶어놓고 우리 뭐 이제 뭐 새로운 신종 <웃음> 음식 <웃음> 어 그러니까 음식 치러야 돼 서른 살 성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을 여행을 가요 <웃음> 영원히 <웃음> 영원히 <웃음> 넌내 것이다 이렇게 등이다 퍼케지 좀만 겁나요 페도 하면 제가 할게요 돈 있잖아요 이미 오디오. 몰랐어요 네.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저 왼쪽 허리에 있어요. 윤퀘스트 네. 허리에 있대? 그러면 은 오른쪽에다가 할게요. 근데 네. 나 중간에 아,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내 캐릭터 토마댕 같아. 토마댕은 안돼. 등에다가? 대박이다. 레터링도 아니고 그림을 박아버리네. 역시 클라스가. 다들 한박인 줄알 듯. <웃음> <웃음> 문방... <웃음> 문방구에서 한 거. 어. 가섯 문방지.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세계에 문신 망한 사람이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, 올라온다고 어. <웃음> 이제 나무 위키에 추가된다. 그러니까. <웃음> 어. 망했다. <이렇게>.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그러면서 링크 걸릴 걸 링크 타고 들어가면 토마된그림으 <웃음> <웃음> 아내 그림. <웃음> 하여튼 미스카루개통 같은 것처럼 음~ 그치? 아예 고소한, 그래, 고소한, 그래, 고소한 거 콩국수 이런 거먹지않 <웃음> <이렇게 웃음> <거치다. 웃음> 콩국수 맛있네 왜?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오늘 콩국수 먹었는데 어 맛있는데 <웃음> 막 맛있네요 <막. 웃음> 또 인스타 어, 올린다 네. 어른이, 어, 어른이 되어간다 대구코너 위 속쓰 위액 나와 <웃음> 네, 이 시간대서 이제 먹는 얘기하면 위에기 나오지, 주 속쓰리단 말이야. <웃음>